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데세라를 맞춰가지고 아메리카노를 한짝 기본은 다 매끈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맞춰보면서 느낀 건데 약간 좀 어두운 게 좋으신가요? 아니면 조금 밝은 게 좋으실까요? 이게 1번 그리고 2번 3번 이거는 좀 너무 밝죠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피부 안 좋은 사람이 어딨겠어 저 오늘 이것 때문에 헤어메이크업도 바꿔왔어요 왜냐면 제가 화장을 진짜 똥손으로 하는데 DSLR로 하면은 내 똥손으로 아이라인 번진 거삐뚤삐뚤한거다 나오겠는데 싶어서 샵에 가서 헤매 바고사실 어때요? DSLR로 바꾸니까 좋은가요? 어떻게 다른 느낌인가요? 여기에 옛날에 막 쓰던 효과들도 있는데 이거 먹히나? 오, 그래 느낌 있다. <웃음> 다잘 먹히네. 뭐야 이거? <웃음> 내가 떠나냐? 어제 음, 약간 요즘 꽃이 음, 좋아요. 좋아요. <웃음> 얼굴에만 안붙으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색감을 굉장히 느껴가지고 방송을 했었었거든요. 예를 들면 약간 이렇게 색감이 없이 하다가 이게 색 조절도 되게 잘 돼요. 오히려 캔보다 오늘 상당히 아주 컬러풀. 오, 얼마인? 울리는거밖에 없네 나한테 오늘 초집중하는 방송을 하겠어 오늘 여러분들은 저밖에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아 어지러워요? 알겠어요 이런 테두리를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너무 방송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약간 심플한 테두리로 싸이월드 감성으로 어, 아련한데, 아련 터져. 나비가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? 오늘은 나비 감성이야. 진심이세요? 어? 청진 진지해 는데 진심인데 저는 피아노 학원 유리창에 붙여이될 <웃음> 스티커 같아요. 그 정도요? 그쵸? 제가 건우를 한번 데려와 볼게요. 요 자리에 딱 앉아야지. 카메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많이 기가할게 여기, <웃음> 여기 의자에 앉아. 아 예쁘니. <웃음> 이봐봐.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거 올려봐 이거 음? 대도님 요즘에 꽃꽂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대도님이랑좀 다른 꽃꽂이를 좋아하거든요 요런거 우와 원래 옛날에 캠은 진짜 이렇게 하면 완전 태양광이라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막 어떻게 보여줄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오 이거는 너무 잘 보이네 슈. 우와 좋다 DSLR 짱짱 좋다 우와 우와 짱좋아 짱좋아 아~~ 건우 애기 때 사진 태양광 때문에 못보셨다고? 어디에 뒀더라? 우와 건우 진짜 말랐었네 건우 옛날 사진을 보는데 건우가 살이 좀 쪘네요 우리 건우 얄쌍한 것좀봐 아니 이렇게 얄쌍했었다고? 뭐지?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다찐 거예요 만약에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랬으면 그렇게 살안쳤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다 살이 쳤어